뭐 먹어? 음어음 그럼. 나도 앉아 먹해 어디가? I a t a n t o e e y h o s <laughs> a u m i t d Who s a y that my face is not natural? So natural, 아니야? 맞아 Ian a e 어때? 이거 저번에 리 홈타운 갔을 때 그거 아니야? 뭐지? 이거 이거 이거. 어때? 나 맞아. 어때? 내가 한번 먹을까? 가보고 봐. 뭐야 이거? 클 어? 클램. 내 비린데. 여기는 먹을 테겠는데 여기는 못 먹겠다. 아 그럼 먹지 마. 왜그래? 또이상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어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 자 다음 먹을 걸로 가자. 응. 가즈. 야 1988이야? 와 역사와 역사와 전통 있는 아이스크림구만. 이 이거 그거랑 비슷해 아니야? 계란커피 먹었을 때 그거 아니야? 안입었는 아, 얼마야? 25,000원 25,000원? 시원해? 안 시원해 근데 왜 아이스크림이야? 아슬 많이네 이거가 인사한 림색과 계란 미쳤다 너. 미한미친 <웃음> <너, 너> <웃음> <아이>, 미친놈, <웃음> 진짜. 뭐, 여기 왜? 뭐가 좋다? 이렇게 온는지 모르겠어 안 힘들어요, 진짜 맞아, 여기 힘들어 푸가 문어 아, 여기 똥동이만이 아이. 음료도 시켜 some t h i n g t h a t e all h e s i e r that I want to try 한국 <coughs> is all drinking the money of men the first I say is just the moon the coffee shop, the Americano, and the o o t i e and the iceblast t there a many things I h i t h e r are many h i n g s think r e a n t i n g <S> 있어? <S> 있어? 인삼차, 대추차. 그냥 차 아니야? No. 아니야? 식혜. 수정과. 이거는 베트남 사람들이 보르차처럼 많이 먹는 거고, 이거는 뭐, 하노이 전통차라는데, 잘 모르겠는데. 양장. 야, 너눈 감고 이거 먹어. 그럼 구분할 수 있어? 안녕하지. 진짜? 오케이. 블라인드 테스트 했는데 아니 그냥 그거 이거 많이 먹었어 그럼 이거 하나 먹어 아, 이거 헬스 여기 있어 No! no. You drink the, the first and second No! <웃음> 아, 진짜? 아, 나빠 너! <웃음> <웃음> 봐봐, 니네 몰라! <웃음> <웃음> 그렇게 그렇게 블라인드 테스트 해봤는데 이거만 두번 넣었는데 첫번째거 이거 두번째거 이거 <웃음> <웃음> 야너 진짜 덥다 <웃음> <웃음> I cannot feel the, your the food. 나름대로 잘 모르겠다. 뭐, 잘게랑있는 거지 이런 거, 맛있어 봤 진짜, 인스턴트도 똑같아.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 진짜, 진짜, 그짜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국 여기가 얼리다 치킨, 와레다, 마무다 비프. 안 치킨, 키엔, 비프, 치킨. 내가 말했지, 맛있어, 맛 없어, 말할 필요가 없어. 뭐? 야, 우리 리야, 오늘 잠잘 자겠네. 나 짤국수도 알기 좋더라. 아 이거 리야 얼마냐? 아, 우리가 팔만동 파만동파만동신고기 코, 코, 지야 코, 코, 코, 코, 코, 해 코, 코, 코, 코, 코, 코, 코, 코, 코, 코, 네 코, 코, 코, 코, 네 그래 <웃음> w o n